아 <시장> 어, 죄송해요. 뭐였죠? 그래서 아근않는스티 근데 뭐진정해 오, 오. 쏘면 되나?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쏘방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내 거야? 네. 아 그래 고맙다. 어아 그래 아 너무 고맙다요. <웃음> 아 제구 참 어제 어 저희 어? 이게용가 우리 추억 저희. <웃음> 저 저. <웃음> 안돼. <웃음> 아 제발 얘들아. 야 이거.. <웃음> <웃음> 보면 안 돼요, 두 손은 보면 안될게 많이 들어가서 한 번만 있어서 편히나내 집에서 해볼게 알겠습니다 아우 아까봐어할수 없지 둘셋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레몬6의 동백 유승우입니다 일단은 마지막 촬영이 끝났고요 저희가 5개월?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날 추울 때 시작해서 날 시원해졌을 때 끝이 났어요 이런 장르가 저는 처음이었어뭐 되게 좀 어색한 것도 진짜 많았고 어려웠고 그냥 몸 지치는 것도 많았는데 뭐 현장에 계신 그 배우분들 너무 소중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그 옆에 있던 승훈이, 지영이 다들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사고 없이 탈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저희 멤버스가 16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잘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이탈왕 끝나도 그냥 한 번쯤은 어, 언젠가는 한 번쯤 다시 꺼내싶수 있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